안녕 얘들아 오늘은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서 어, 브라질에서 먹던 페이조아다라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어, 할아버지가 처음에 브라질에 이민가서 어, 물론 페이조아다라는 음식을 음, 사람들이 이제 그 가르쳐줘서 먹어봤지 그때는 음. 솔직히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고 그냥 먹었기만 했어. 근데 그걸 이제 자주 먹다 보니까 그 맛인지 뭔지 느끼게 됐지. 음. 음.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으로 되는데, 아, 어, 아, 또 알랑이네들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잘 먹던 걸 내가 기억하지. 근데 그페이조 하다라는 거는, 어, 우선 그, 맘에 드는 게 음, 한국의 뚝배기처럼 음, 뚝배기. 음. 뚝배기에다가 이제 브라질 특유의 검은콩에다가 음, 그다음에 이제 돼지고기인데 돼지의 모든 부분 음. 거다 못해 이제 돼지고기 보통 살에다가 무슨 코. 무슨 저이 뭐지 예. 귀한 어. 다리 뭐 하여튼 돼지의 모든 것을 다 집어넣고 이제 끓이는 거지. 그렇게푹 끓이고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거는 꼭 거기에는 그게 있어요. 돼지 갈비 그래가지고 이렇게 끓일 때는 딱. 갈저뼈 <웃음> 하나가 다 굴뚝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 그게 <웃음> 또 재미있는 모양에 <웃음> 음, <간이지>? <웃음> 딱 나와 있어. 그러니 <웃음> 그 그래, 진짜 아주 푹 끓여야 돼. 어느 정도 끓여야 되냐면, 그래. 내가 진짜 회저도 먹으러 갈적에는 이제 <웃음> 일찍 안 가고 음. 거의 끝무끝 무렵에 가요. 무렵에 왜 그러냐면 음. 처음에 가면은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보글 끓고 그냥 다 익은 거 먹지만, 시간이 오래 갈수록, 그게 쫄아가지고, 맛이 좋거든. 근데, 우리, 뭐, 생선조림이나, 찌개나, 이런 것도, 금방 끓여먹는 거 보단, 한참, 쫄아서, 특히 설렁탕 같은 거는, 쫄아가지고, 오래 끓여야지. 예. 그렇게 먹는 게 맛있거든. 그것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후에 좋아도, 음, 아, 예, 치미나. <웃음> 아유, 그렇게 좋아해. 후에 <웃음> 좋아도, 끓여야 되니까 응. 끝만 이제 그 끝나는 시간 예, 점심 점심, 점심 시간에 끓이는데 응. 이제 고기에 그 그거 하는 집마다 이제 뭐 스무 개면 스무 개, 서른 개면 서른 개맨 들어놨을 거 아니야. 응. 그걸 이제 대피부연세 사람이 오면 이제 주는데 끝날 무렵에 가면 고기 몇개안 남았을 때는 고기에 질해진다고 응. 그럼 고게 진짜 맛있어요. 그럼 이제 <웃음> 거기에다가 그다음에 또그 부수적으로 나오는 것, 은 맛은 반찬 물론, 같은 거지. 어, 물론 밥은 있고, 음. 그다음에 뭐냐 파로파라는 거. 파로파로파가 그 만조카를 가로내서한 음, 거고. 어, 어.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 지금 생각이 안그 나네. 그죠? 푸른 잎. 아, 고비. 고비라는 이 많은 넓은. 어, 야채 야채, 잎사귀. 그걸 이제, 쓸어서, 채썰어서 삶지. 어, 삶아서. 거잖아. 이제 어. 내오고, 응. 그 다음에, 비나그라찌라고 해서, 비나그레치. 한국으로 치면은, 그래. 김치에 해당한다고 하겠지. 그, 어, 도마도. 도마도 양파, 응. 그 다음에 올리브유, 응. 어, 식초. 식초. 그래. 이렇게 넣어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응. 그걸 먹으면, 아주, 그, 새콤달콤, 아 뭐, 새콤하고 그래서, 응. 속이 쉬어 하으니까 그, 아무래도, 페조하다라는 거는, 고기이기 때문에, 응. 좀, 징크나다 그럴까? 응. 근데, 그걸 먹으면은, 응. 어, 그 맛이 이제 싹 가시는 응, 그런 종류고. 응. 아, 자꾸 침이 나서. <웃음> 근데, 그거에는 꼭, 다른 음식에는 그런 게 없는데, 브라질 꼭, 페조하다만큼은 응. 바치다라는 거를 바치다. 줘요 어, 바치다, 바치다. 가 어. 뭐냐면, 어. 이제, 요만한 컵에다가, 응. 어... 응, 응, 응. 브라질의 정, 정 전통주, 응. 전통주인, 어, 뭐지? 까시아사. 까시아사. 어. 삥가. 삥가. 그거에다가, 그 술에다가, 리몬. 어, 레몬, 레몬. 응. 여기는 레몬이라, 레몬을 이렇게 짜서, 집을 내서, 어. 얼음을, 띄어서 그걸 줘요. 음. 아, 그게 좀 독하지 술이. 독하지. 음. 그러면 그 음식만 그게 나와. 아. 그러면 이제 그걸 시키면 그것도 죽거든. 음. 그러면 나는 우선 그거를 한 잔을 쫙 이렇게 반주로. <웃음> 그러면 여기 목젖이 착닦으면서쫙 <웃음> 먹을 준비가 다돼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웃음> 어느 정도 그 맛을 내가 느꼈냐면, 어. 매번 그렇지 않은데, 어느 하루, 어.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었어. 어.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이쪽 양쪽 볼 뒤에서 이제 침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 얘기 들었어. 네. 어. 그거는, 다른 음식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이렇게 침. 근데, 이거는, 어. 먹고 있는 도중에도, <웃음> 먹고 있는 도중에도,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어. 내 인생에서 역시 최고로 좋아하는 음식이 이거로구나. 그래 오죽한 그걸 먹으면서 또 아이고.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음. 만약에 음. 천상이 있어 가지고 음. 어, 지상에서 먹던 음식 중에서 최고의 음식을 천상에 가져가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이페조하다야그 어, 정도야 음, 그렇게 <웃음> 좋아했던 게페조하다야아 지금도 생각나는데 근데 어쨌든 아로야 너는 음... 글쎄 나는 아직 어리고 또 미국에 살고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못, 못 먹어봤을 거야 근데 언젠가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먹어봐라 할아버지가 아 어, 어떤 얘기를 했는가를 상상 이렇게 기억을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음. 아 정말 맛있나 그리고 한번 음미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음. 오늘은 <웃음> 할아버지가 아 정말 맛있게 먹던 페즈다에 대한 얘기를 했다 음. 자 다음에 또 다른 그래. 얘기로 만나자 짜잔 안녕 <웃음>